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나이가 들수록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뭐냐 면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고. 멀리 보라는 거예 마음이 멀리 보라는 거예또 나이가 들게 되면 뭐죠? 귀가 잘안 들리지. 귀가 잘안 들리는 것은 큰소리치지 부르서불거 아니야. 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소곤소곤 소곤 이야기하는 이간이라는 소리라든지 조그만 소리들 있잖아. 그런 소리 잘 무슨 소리 못 알아듣잖아. 뭐 할아버지 어떤 소리 소리 고함을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그런 잔소리 같은 거, 그 뭐, 남한테 누구 이야기 옮기고 그런 거, 그 이야기를 듣지 말라, 노인 되면. 세 번째, 노인이 되면 이가 좀시리잖아 항상. 이가 시리고 이빨이 아픈다고, 이가 시리고 이가 좋아 되는 건 뭐냐? 그건, 그거, 그 무슨 뜻이냐면,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이제 뭐, 뭐, 뭐라는, 이거 사나이, 이게 제일 좋은 음식이그 다음에, 노인 되게 되면, 대부분 아픈 겁 뭡니까? 무릎 빨이 아프잖아. 얼음 많이 아프고 걸음 많이 묶 걷는 것은 그저 우려한데 많이 걸어다니기 말라는 하나의 그저 좋은 표시고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 요새 염색 많이 하지만 신머리가 나잖아요 신머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뭐라고 어두운 어두운 밤에서도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위험성 위험실현한 말이니까저기 그러니까 노인이 간다 좀 조심해서 해줘라해하하이하 아, 아, 자연적인 하나의 위험을 쓰는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뭐가 돼요? 사실 기억력이 없어지죠 그냥 뭐 어저께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오늘 당장 한 이야기도 없고 그게 뭐더라고 하고 하는 거그 이유는 뭐냐면 웬만큼 웬만한 건 잊어버리고 살아나 웬만한 건 잊어버리고 살아라 웬만한 잊어버리고 살아라 바꾸서 이야기한다면 그 옛날에 그나폭신 기억하니까 옛날에 뭐그 뭐, 형수가 뭐 가슴 어떻게 해줬던 이야기, 또 뭐, 아버지니 어떻게 어떻게 해줬던 이야기, 누구누구가 생각했던 이야기, 그런 나쁜 기억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것도 또, 또 상사 같은. 그러니까, 기억이 자꾸 없어지는 것은 뭐냐면, 옛날 추억들, 기억들은 다솔직다 지워버리고. 그래 요즘 재밌는 일만 생각하잖아. 우리 불경에 보면은, 노인은, 노인은 촛불이 되고, 샘불이 되라고 그래. 그그 말은, 촛불이 되고, 샘불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노인이. 촛불은 말입니다. 하나 불 하나면 안 박잖아. 렇죠 근데 불을 남한테 밝혀주면 또 불이 두개 박잖아. 또 하나 또 주면 어떻게 돼? 또 밝아지잖아. 그러니까 촛불을 계속해서 밝혀주면 어떻게 돼요? 더 밝아지잖아. 남한테 준것 같지만 이렇게 뭐라고 그니까 그러니까 그 지갑에서 뚝뚝 준것 같지만 자기 가는 다 노잣돈이야. 다 좋은 일 해준 돈이야. 불이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생불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시골에서 사람, 사는 사람들, 기억나시죠? 샘물은 퍼야 돼요? 안 퍼야 돼요? 네. 퍼야 돼요. 예. 네. 사정만 되면 물이 아무리, 뭐, 샘물이 그렇게 풀면은 나중에 다 마르지 않겠나 하지만, 세정, 샘물 안 퍼주면은 그샘물 버리는 버리는 거예요. 샘물은 퍼도, 퍼야지만 퍼도, 퍼도, 깨끗한 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일은 샘물처럼 갖고 나머지 두라는 뜻이 아닙니까? 요 있는 건 있는 것들을 다 쓰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